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구독하여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2, 3년 전부터 자기는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니 결혼했다고 해서 한번 보니까 뭐눈 크고 코 얄쌍하고 얼굴 브이라인에 완전 성형을 많이 하신 분하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그 영상의 댓글에 어, 여자분 성형 많이 했네 덜덜덜 어, 이렇게 하니까 그 답글에 <웃음>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들은 상관 안함 이라고 댓글에 답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과연 여자가 성형하는 거를 상관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예쁜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자가 여자가 성형한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마침 오늘 수술하신 분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제 남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자라서요. 여자가 성형한 거무나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미국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국에 오려면 서너 달 걸리니 그때 되면 모르겠죠? 저 아빠가 의사인데 제가 성형수술 이것저것 좀한 편이긴 한데 저 성형한 것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크크 남자들은 여자들 성형한 거잘 모르나 봐요 이쁜 것만 좋아하고 재밌죠 어 그분 아버님이 뭐 무슨 과 선생님인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인 아빠도 내가 성형한 거를 모르는데 일반 남자들이 나 성형한 거 어찌 알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남자들은 성형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쁜 것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여자들이 성형한 것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그3 0대그 도도한 여성이 오셨었는데요 아니 남자들은 여자 성형한 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하고 따지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때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는 자기보다 못생겼었는데 아, 대학교 들어가 갖고 이렇게 먼저 보니까 성형을 엄청나게 했는지 얼굴이 완전 몰라보게 바뀌어서 나타나가지고 아, 오빠가 걔를 보고 헐딱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옳게 그새 언니가 되었다고 근데 그게 지금 한 10년 전 10년 지나다 보 보니까 올케가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다고 나는 걔 원래 얼굴을 다 아는데 성형에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하고 붕괴를 하시더라고요 성형을 하지 않은 천연의 자연산의 안 예쁜 얼굴과 천연 자연 미인이 아닌 인공산 얼굴을 뭐 여자분들은 뭐 어느정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자들은 여자가 무슨 성형을 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어느 여자가 예쁜가 그것만 보게 됩니다. 즉 여자들은 그 어떤 여자를 봤을 때 눈이 큰지 작은지 눈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쌍꺼풀이 있으면 속상인지 겉상인지 아웃라인지 뭐 인라인지 뭐 이거를 다 세세하게 봅니다만 남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비유를 들자면 여자들은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남자들은 숲을 보는 셈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그 저의 오랜 친구가 자기 딸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어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생겨서 성형수술을 시켜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성형수술을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봐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 뭐 기본으로 눈코를 하니까 그 눈부터 하면 좋겠다 하고 물어보면서 어 쌍꺼풀이 있니, 없니, 쌍꺼풀이 없으면, 뭐 쌍꺼풀 수술부터 해야 될것 같아? 하고 물, 물어보니까, 아, 자기 딸이 쌍꺼풀이 있었나? 없었나?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자기 딸을 봐왔으면서도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 전체가 그냥 이쁜 딸, 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해서, 뭐, 눈을 크게 만들고, 코를 뭐, 뭐, 얄쌍하게 만들고, 뭐, 쌍꺼풀이 있나이나 있나, 없나 있나, 있나 이런 거는, 남자들이 전혀 어, 알 수가 없고 그냥 아, 예뻐졌다, 아뭐 어, 갸름해졌다, 뭐 이런 것만 판단을 하게 되, 되는 것이지. 아이 여자는 뭐 이런 성형수술을 했어, 저런 성형수술을 했어.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성분들끼리 서로 분석할 때 하는 것이지. 남자들은 여자들의 성형수술을 한 것을 거의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형한 예쁜 여자들을 이렇게 여자들끼리만 봤을 때는 다뭐제 성형을 많이 해서 저런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예쁜가 안 예쁜가만 판단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 성형한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이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스러, 여... 그 여성들이 더막 이렇게 막그더 어 환호를 하는지 아니면 예쁜 여자에 대해서 그 다른 남자들이 더 많이 환호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